지수는 계속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추천주 결과 볼게요 부방 월봉이 크게 박스였고 박스 하단에서 살짝 역배열 돌파가 나오고 있던 자리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한동은 관련줍니다 근데 한동은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차트가 이뻐가지고 차트 추천드린거고 일봉은 최근에 윗꼬리 이걸 다 차익실현이 아닌 매물소화로 분석을 하고 480에선 안착한 거 확인 박스 돌파 기대로 추천을 드렸고 하루 만에 13%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많이 봤던 차트죠. 최근 무료 추천주였던 서플러스 글로벌 초록 윗꼬리 매물소화 다 추천드렸고 하루 만에 27%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사 차트를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하시면 제가 없어도 스스로 종목 발굴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던 KBG. 영상 마지막에 월봉이랑 일봉 둘다 양호하다 말씀드렸고 얘도 어제 종가 배팅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부방이 조금 더 좋아 보여가지고 부방을 추천했는데 얘가 상한가를 갔네요. 얘도 요렇게 매물 소화를 해주는 구간이 좀 작긴 하지만 있었고요 박스 돌파하고 올라갔던 타점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EV 첨단 소재 리튬 관련 주고 차트 추천드린 겁니다 왜 추천했는지 이 차트 9월부터 현재까지의 차트를 보고 세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습을 제대로 하신 거고 만약에 모르겠다면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어, 며칠 후에 왜 추천했나 타점 공개해드릴게요. 헵클론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박스 돌파할 때 추천드렸고 조금 쉬다가 더 올라가가지고 고점 경신했고 24% 정도 고가 나왔습니다. 다음 에이프릴 바이오 10월에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드렸던 무릎 타점 종목이었고 이렇게 80% 정도 올라갔다가 한번 눌러줬다가 다시 박스를 유지할 때 박스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박스 매매할 때는 하단에서 매수하고 노랑에서 매수하시고 주황에서 분할 매도하던가 전략 매도하면서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박스 돌파할 때까지 홀딩을 해봐도 되고요. 박스를 돌파하면 이전고점까지 올라가줄 테니까 그리고 오늘 16% 급등이 나와주면서 박스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고점 돌파까지 해줬고요. 박스 하단 노란색 기준으로는 30% 상승이 나온 거고 기존 여기서 돌파 기준으로는 55% 눌림 기준으로는 80%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 65%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이거는 제가 기법상 25,000원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도달을 했고요. 기법으로 상승할 시에는 전고점인 25,000원까지 간다. 다음 캠트로스 이것도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전고 돌파하고 장기 입형 동시 회복하던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하루만에 급등 또 이틀째 추가 급등으로 총 고가 26% 다음 포스코 엠텍 이건 추천주는 아니고 분석줍니다 질문을 주셨을 때 여기서 역배열 돌파 나왔고 박스 돌파 시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단기의 18% 급등 이후에 또 에이프릴 바이오처럼 박스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이때도 박스 돌파할 때 당연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박스 하단 보라색깔 이탈 없이 상한가 또 다음날도 추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소프트 캠프 이때는 놓쳤고 이후에 한번더 역별 끊고 올라올 때 추천. 이때 기준으로 45% 한번더 역별 끊고 올라올 때재추천 조금 흔들면서 20%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추천하는 타점이 거의 요런 자리가 많이 있죠. 다음 루닛 얘도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최대 140% 상승이 나왔습니다. 3월 5일까지 일정이 하나 있었는데 뷰노랑 일정이 같았고 뷰노는 조금 떨어지고 있고 루닛은 다시 조금 회복을 해주면서 1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와줬고요. 빅캠 약배를 끊고 약배를 돌파 초입 자리. 루닛이랑 완전히 똑같은 자리죠. 루닛의 10월이 세비캠의 1월이랑 같은 시작점이었고, 세비캠 추천할 때 루닛 대입해가지고 크게 먹으라고 중장기 추천드렸습니다. 얘는 최소 13만 원 간다 분석드렸고 13만 원 초과도달했고요. 성일하이텍도 역시 같은 타점에서 80%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 에코프로 얘는 20년에 역별 돌파 초입 나왔고 이유는 추세 하단에서 추천, 또 전고 돌파할 때 추천드렸고요. 470%, 요때 기준으로는 470%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코스모하학, 얘도 5만원 간다고 목표가 중장기 드렸고 도달을 했죠. 얘도 역배열 역배열 끊는 자리 두번 있었고 이때는 전고 돌파 타점 자, 타점을 복습하시고 다음미래 본인의 매수 타점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3월 6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반짝 상승 하락이 나왔나 볼게요. 레몬 시간의 상한가였고 오늘 상한가 마감했네요. 낮은 확률로 상승 마감을 해줬고 딱 481선 2년에 매물 때 안착한 자리 여기 안착하고 이제 7,500원 이전의 전고점까지 상승 시도를 해주던가 아니면 또 크게 올랐다가 맞고 떨어지는 흐름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진다면 여기 갭이 있죠.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진흙이 되는 겁니다. 여기 리탈하게 된다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밑꼬리 지지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진흙당이다. 밟으면 푹 빠진다. 아락시 이거 상기하고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480에 선 6100원을 계속 지켜준다면 강한 흐름을 유지해줄 거고요. 다음 세아 메카닉스 시간에 9.8% 고가 15% 종가 5% 얘는 정석 반짝 나왔고요. 다음 IS e 커머스 시간에 9.8% 고가 2.7% 뭐 반응이 거의 없이 약하게 반짝 나왔고 다음 폴라리스 오피스 시외 9.5% 얘도 상한가 마감으로 낮은 확률로 상승 마감 챗봇 이슈로 어, 단계 크게 상승이 나왔고 다음 포커스 HNS 시에 6.7% 고가 10% 종가 3% 정석 반짝 다음 하이드로 리튬 시에 5.4%였고 얘도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 자, 오늘은 상승 마감하는 종목이 많이 있었네요 역별 끊고 121선 지키면서 박스 돌파 차례차례 어, 저항 뚫고 역대 신고가 가격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음 NK 반짝 뉴로메카 반짝 아스트도 반짝 톱텍 반짝 지아이텍 반짝 KCS 반짝 에코캡 얘도 반짝이긴 한데 그래도 좀 나름 강하게 마감을 하면서 481선 안착 마감을 했고요 다음 KBG 시간에 3.6%였는데 상한가 마감했고요 다음 윈텍 시간에 3.4% 고가 25% 종가 18% 반짝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도 꽤 많이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시간의 상승 종목에서 상한가가 무려 4개나 나왔습니다 어, 이런 날은 거의 없어요 차전지 리튬 쪽으로 세개 종목이 상한가 하나는 챗봇 다음 3월 7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 로보스타 6% 유일로보틱스, 로보티즈, SBB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2% 1%대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은 밑에 3개고 3월 8일 내일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 개최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LG전자가 튀김 로봇을 출시한다 이 기대감이 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기존 추천드렸던 SBB테크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하고 100% 이상 올라갔고 로보티즈도 역별 끊고 올라가던 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100% 이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만원대에서 눌림추천 노렸는데 체결 안되고 쭉 올라가버렸고 그 이후에 역별 끊고 올라올 때 재추천드리고 단기에 이틀만에 24%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로보스타부터 월봉 이렇게 큰 박스로 볼 수가 있었고 전고 돌파하면서 급등 일봉은좀 고점이죠. 단기 입평 넣어볼게요. 최근에 11선 위에서 조금 놀고 있었고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돼요. 시간의 상승으로 3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요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 로보스타 1봉 지금은 단기 고점이죠. 요렇게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지지는 32,500원 1차. 여기 이탈하면 3만원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고, 다음은 27,000원 정도까지 시간의 상승으로 35,000원 정도까지 이 박스 중앙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박스 상단 36,500원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38,100원 최근에 여기서 쌍봉이탈 주의해야 되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바로 밀렸다면 이탈하고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지키고 박스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우려는 지금 사라진 상태지만 그래도 아까 드렸던 지지 여기를 차례차례 이탈하게 된다면 이렇게 크게 2만원 초중반까지 빠지는거 계속 경계는 하셔야 되는 단기 고점 자리입니다. 추세선은 이렇게 보 유일로보틱스 시외 3% 상승 얘는 개별 뉴스도 시외에 있었네요. 베트남에 로봇을 100대 수출을 했다. 시간의 상승으로 28,000원 가까이 올라왔고요. 아직은 요 역배열에 갇혀있다고 봐야되겠죠? 1차적으로 요 전고점 작은거 다음 큰전고 위꼬리까지 이렇게 단기 저항 보시면 되고 여기를 다 안착한다면 그다음 힘이 또 크게 열립니다. 요 구간에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과거의 매물 여기서부터 걸리죠. 근데 지금은 바로 매물들이 걸려요. 단기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여기를 다 뚫어야지 힘이 생기는 거죠 일단 28,5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겠네요 크게는 3만원까지 추세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장대 양봉 시가. 24,000원 정도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 또 다시 내려온다면 24,000원 지지가 매우 중요한 거죠. 이탈하게 된다면 2만원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로보티즈 2.4%. 여기 역별 끊고 올라갔던 타점. 여기도 역배열 끊고 올라갔던 타점 여기도 역배열 끊고 올라갔던 타점 주요하게 3개의 타점 복습하시고요. 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구간이 여기 10월부터 반복 추천을 드렸고 전고 돌파하면서 역대 신고가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단기 고점이니까 이 구간과 좀 유사한 구간으로 경계는 해야돼요 단기에 14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봉으로 봐도 단기 많이 올랐죠 여기 역배열 끊고 올라갈 때 제추천 드렸었고 추세 타고 한번 밀렸다가 또다시 한번 역배열 끊고 추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전고 돌파했던 타점도 복습하시고요 지금은 고점에서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요렇게 박스고 윗꼬리밑꼬리 기준으로는 요렇게 조금 더 크게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8,500원 정도 올라왔고 작은 박스 유지해주고 있는 중 지금은 그냥 다른거 다 생각하지 말고 요 박스 매매하시면 됩니다. 36,800원 이탈하면 여기를 이탈하면 1차적으로 또 33,000원 정도까지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까지 빠질 수가 있다. 하락이 크게 열린다 보시면 되고요. 지키면은 요 추세 유지하다가 다시 또 역대 신고가 돌파 시도 해줄 겁니다. 단기입형으로 봤을 때는 제가 드렸던 요 맥점이 15일선과 근접하고요. 그 밑에 아, 그 위에 중간지지로 하나 더 볼거면 11선 35,5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SBB테크 1.9% 여기 역별 끊고 올라올 때 추천드렸었고 이후에 15일선 이탈 없이 추세를 타면서 계속 역대 신고가 보여줬다가 아직도 15일선 5만원 지키고 있습니다 기존에 15일선 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15일선이 가장 중요한 지지가 되는 거죠. 일단 1차, 2차 지진 5일선, 1일선은 이탈한 상태까지 왔었고 15일선 맥점은 지키고 있었다. 이거는 미래에도 계속 동일한 5만원 맥점이 됩니다. 5만원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큰 하락 주의하시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고점에서 추세가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기존 추천주였던 아우딘 뷰처스 이렇게 급등하고 한번 밀리는데 15일선에서 의미있는 반등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도 15일선이 중요한 지지가 되는거죠 근데 이탈을 하니까 쭉 크게 하락이 나왔던 자리 복습하시고요 무조건 다 이렇게 움직이는건 아니지만 특정선을 지키고 주가가 올라갈 때그 특정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보통은 급락이 크게 나오니까 늘 특정선 대응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1.9% 상승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추세타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올라갔다가 요렇게 가는거 예상하고 여기서 눌림추천드렸는데 체결 안되고 바로갔고 여기서는 추천을 드렸습니다. 요날 역배열을 끊었기 때문에 천을 드렸고 손절은 당연히 여기 잡아줘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를 이탈했다면 아주 크게 빠졌을 겁니다. 근데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상승으로 역대 신고가를 유지해줬고 해도 고점 박스로 보시면 돼요.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보시고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작게. 주요하기는 이렇게 밑에 두개 더 다음 광명전기 6% 공급계약 체결 공급계약이니까 반짝이 무게 두셔야 되겠고 월봉은 최근에 이렇게 박스 주다가 이탈한 구간이 있었고 다시 회복을 해줬네요 이렇게 현재박스고 살짝 역배열 끄는 자리 1봉은 장기 2평 저항 받으면서 윗꼬리 최근은 요렇게 박스 종가상 2500원 정도 안착하는게 중요한데 시간 외로는 2600원까지 올라왔고요윗꼬리두개 저항 대 그 뒤에는 기존에지지했던 자리 여기가 이제 또 겹치는 맥점이 되네요. 이 맥점 2700원 정도 안착하게 되면 또 과거처럼 장대양봉을 시원시원하게 올려주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안착하지 못한다면 좀 밑에서 이 꼴이 주면서 큰 박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다음 경동인베스트 9.3% 뉴스는 딱히 없고 최근에 티타늄 광산 개발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월봉 고점에서 쌍봉 찍고 이탈했던 교과서 이탈 자리 복습하시고 그대로 제자리까지 제자리 이하까지 쭉 빠졌네요. 이후는 이렇게 약별 끊고 박스 형태로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역대 끊고 그 다음에 전고 돌파하고 이때가 티타늄 광산 개발 때문에 쭉 크게 올라갔던 자리고 강원 태백시에서 티타늄 광산 개발을 하는 시추 작업에 나선다 그리고 경동인베스트가 10월에 자회사 경동이 이 일대에서 조강권을 취득했다 25년 하반기에 광산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급등이 나왔다가 좀 밀린 상태 여기 주요 지지 이탈하고 그전에도 여기 쌍봉 또 이탈하는 구간이 있었죠. 여기 이탈하고 죽었고 이후에 또 올라오는데 그대로 그 자리에서 저항받았고 2차 지지마저도 이탈하면서 121선까지 빠졌고 지금은 121선이 가장 중요한 맥점이 되는거고 8만원 8만원 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역별 끊고 조금 올라오다가 박스 형태로 요래 박스로 지금 보시면 되는거고 8만원 이탈하면 밑에 241선 6만원 후반대까지 빠르게 빠지니까 8만 원 맥점 기억하시고 9만 2천 원 안착이 중요하네요. 이렇게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9만 4천 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종가상 9만 2천 원 안착이 중요하다. 최근에 하이드로 리튬도 1 2 1선에서 지지 받고 이렇게 역별 끊고. 천천히 올라오다가 장대양봉 한방 주면서 정고점 역대신고가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경동인배도 이런 흐름이 나와줄지 유사 패턴으로 올라갈지 관심은 가지고 계속 봐야겠네요 다음 UID 시외 7% 상패위기가 한번 있었던 종목이네요 마탱이가 한번 갔던 애들은 거래 재개가 되더라도 관심을 끄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조금 올라오다가 이 박스 이탈하고 쭉 죽었고 그래도 최근은 바닥에서 역배가 끊고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스 없이 상승이고 터치 패널, 스마트폰 부품 관련 주고 세종시 테마에도 엮여있고요. 고 점은 2000원 정도 241선과 겹치는 자리고 최근 요렇게 박스니까 요 박스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2000원 안착 중요하고 1800원 지지 중요하다. 다음 삼진 L&D 4.5% 2차전지 원통형 배터리 관련 주고 최근 TCC스틸 상신 EDP가 동섹터에서 힘을 보여줬고요 삼진 월봉 5,000원 저항대 보이고 근데 5,000원은 지금 먼나라얘 이기고 일단 이 역배열 역배열 살짝 끊어주는 자리고 3,500원 저항대 그 다음 4,200원 정도 저항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박스 1봉은 여기 기존의 전고점 몸통 오늘 맞고 떨어졌고 위에 3,650원 위꼬리 저항대 오늘 위꼬리도 또 기준이 됐고요 여기서 밀렸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지금 바로 올라갔죠. 바로 올라가면서 481선 0부분까지 빠진 상태에서 다시 시간으로 회복을 해줬습니다. 3245원 요 구간까지 올라왔고 오늘의 저가 3100원 3100원을 지켜준다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박스를 보시면 될것 같고 3,100원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집니다. 지금 여기가 비어있는 공간 캡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탈이 나오면 푹 빠지는 진흙당이 되는거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 3,4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자, 맥점 위로 3,400원 밑으로 3,100원 시간의 상승 종목은 아닌데 원통형 배터리 TCC 스틸도 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살짝 이탈은 있었지만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왔고 짧게 보면 여기서는 이탈하고 급락이 나왔다가 2차 지지에서 반등이 나온 거죠. 14,000원 전 고점 돌파 한척했고 현재 역대 신고가 가격 일봉상으로는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안착을 했고 단기 CG는 이렇게 세개 보시면 됩니다. 더볼거면 여기 여기 이탈마다 분할 매도 대응해주시고 지키면 홀딩 하면서 추세를 탈순 있고 다만 요 저가 대비 저점 대비 단기 10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큰 조정 계속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다음 상신 EDP 얘도 원통형 배터리 관련 주고 2만원 전 고점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요렇게 박스였고 현재 단기 고점 오늘의 시가, 전날의 시가 전날의 저가 그 전날의 종가 이렇게 주요하게 4개 지지 보시면 되고 저항대는 2 8 0 0 0 현재 오일선이 너무 밑에 있죠 주가랑 오일선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일선은 뒷방지지로 밀려나고 캔들 시가나 종가, 저가 기준으로 위에 지지 잡는 겁니다 다음, 인탑스 휴대폰 부품 로봇 관련 주기도 하고 월봉 크게는 아직 약배열에 갇혀있고 그때 약배열 끊고 올라갔던 구간 이 있고 이렇게 올라서줘야 추세를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박스 일봉은 고점이 좀 낮아지면서 박스 형태로 삼각수렴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일단 3만0원 안착이 중요하고 전고점 차례차례 창 보시면 됩니다 주요 지지로는 29,000원 482선 이렇게 박스로 보고 박스 중앙 정도 가격 보면 되는거죠 그리고 최근에 저가 26,600원 정도 최종 지지 보시면 되고, 다음 미래나노텍 4% 2차전지 리튬 관련주 추세가 크게 나오면서 역대 신고가 시도를 해 주고 있는 자리고, 25,700원 안착하면 이제 역대 신고가로 계속 힘이 붙지만,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면 큰 W를 조심해야 되는 자리네요 이렇게 크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경계하시고 추세는 이렇게 이 추세를 지키면서 역대 신고가 가져야 됩니다 이탈하면 여기까지 크게 빠지는 거 경계하자 이때도 이탈하니까 크게 빠져버렸죠. 조광페인트 4% 2차전지 사업에도 진출을 했기 때문에 2차전지로 최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별 끊고 올라오다가 지금은 9천원에서 많이 걸리네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은 8,300원 정도에서 많이 걸렸고 정고점 9,100원 정도 치지는 짧게 길게 최종 다음 펜트론 2.6% 2차전지 관련주고요. 기존 추천줍니다 하루만에 25% 급등이 나왔던 여기서 박스 확인하고 여기서 박스 돌파 기대로 추천 하루만에 25% 수익 이후에 또 박스 만들어줍니다. 박스 유지해 주다가 또 살짝 빼꼼한 자리에서 시간에 2.6% 9천원까지 올랐고요. 최근에 윗꼬리 저항, 전고점 몸통, 전고점 윗꼬리, 주요하게 3개 저항 기존의 박스 하단 지지 그리고 기존의 박스 상단 저항이 이제 지지로 바뀝니다. 1차 2차 지지 추세는 여러. 다음 동국 RNS 2.3% 실적으로 상승이고 실적이니까 반짝에 무게두시고 정고 돌파하고 급등 이유는 역배열로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역배열돌파 초입 나왔고 박스 상단. 윗꼬리 저항대. 4,000 중반쯤. 체크하십니다 일봉은 현재 역배열 끊고 정배열 추세. 이렇게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481선 살짝 안착한 자리에서 2.3% 상승이 나와줬네요. 최근 윗꼬리 2,000, 아니, 4250원. 전고점. 전고점. 저항대로 해 보시면 되고. 요래 맞고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온 거 생각하시고. 다음 포스코엠텍 2%. E 기존 역별 돌파 초입 자리, 박스 돌파, 또 박스 돌파. 매수 가능하다 두번 타점 알려 드렸던 종목이고 파동이 크게 크게 역배열 끊고 행보하다가 급등 역배열 끊고 바로 급등하고 또 행보하다가 급등 역배열 끊고 바로 급등 역대 신고가 자리고 최근도 역배열 끊고 바로 급등 여기서는 정고돌파하고 바로 급등 여기 전고 돌파했던 다점도 보시고 지금의 맥점은 딱 여기죠 이틀간의 시가와 종가 11,500원 정도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지대가 되고 지키면 계속 강세 이탈을 하게 된다면 큰 조정을 생각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진 자리가 있죠 70% 정도 올랐다가 빠졌고 지금도 단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만원 깨지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여기까지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죠.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만1 5 0 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최악의 흐름을 경계하자. 지키면 아무 상관없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 나온 엔투텍 얘를 제가 19년부터 20년도까지 계속 추천을 하다가 고점 찍고 이제 빠지죠 빠지면 지금부터는 하락파동의 시작이기 때문에 가짜 반등이다 요때 물렸다면 주황원 3000원 이탈할 때 전략매도해라 본전 생각을 버려라 손절했으면 만점이죠 손절 안했으면 동전주까지 끌려 내려갔고 그러니까 이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친 상승이 한번 나왔다면 뒤에 빠지고 올라오는건 가짜 반등에 무게를 두고 조심을 해야된다. 최근도 크게 올라오다가 1 2 1선 맞고 떨어졌죠. 요 구간에서 추세가 꺾일 때 매도를 하는게 좋다. 매도를 안했으면 또 기회비용을 왕창 잃게 되는거였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상한가 나왔고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121선을 뚫고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언젠간 추세가 꺾이겠죠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추세가 꺾이는 구간 확인하시고 요렇게 요런 추세가 꺾이는 구간 확인하시고 분할 매도하면서 전략 매도를 해줘야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런식으로 추세가 있었는데 이탈하게 된다면 또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량매도로 본전생각거리고 손실자들은 빠져나오는게 좋다. 이때도 그렇게 동일하게 리딩을 드렸던거고요자 여기서는 이렇게 이탈하는 구간이 있었죠. 환기종목이고 동전주 재무가 안좋은 종목입니다. 과거에 감사보고서 제출지연으로 마이너스21% 나왔던 이력도 있고요